오늘 드디어 미음, 비읍, 피읍, 그리고 쌍비읍 차례입니다. 좀 간단해 보이죠? 자, 근데 미음에서는 주어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미음의 모양이에요. 좀 확대해 볼게요. 1. 자, 내려 긋기인데 조금 쓰러지게 하죠? 두 번째는 기억인데 좀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있어요. 미음을 가령 이렇게 쓴다고 해볼까요? 퉁퉁한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품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람의 몸에 허리나 가슴이나 일자이면 은 이게 운동 안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든 사람이든 생명체든 넓은 곳이 있으면 좀 좁은 곳이 있어줘야 균형이 맞는 겁니다 다만 자 이것이 이제 몸자일 경우 그렇게 쓰겠죠 한번 써볼게요 몸. 미음은 어떤 틀 모양이고, 거푸집 같은 모양이고, 그래서 위에 머리란 틀, 몸이라는 틀, 합쳐서 몸이라는 글자 나오는 것인데, 자,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때 마, 자에서 이렇게 쓴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 틀린지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간과 이 공간 안 맞죠? 그러면 조화를 못이루는 겁니다. 이 미음이 여기와 조화를 못 이룬 거 그래서, 여기는 좀 쓰러져도 좋다 이거죠. 옆에서 일단 여기는 거의 안 쓰러지는 것이, 예, 네, 센스. 알아서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편안해지죠. 뭐, 매 자라고 해볼게요. 매. 역시. 이건 거의 수직이죠. 이건 좀 쓰러졌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 이 공간이 편안하게 되는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에서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받침으로 쓸때 역시 받침에서도 약간 조여 드는 것이 맞겠죠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만은 이 정도로 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몸 자에서는 그럼 잘못된 경우 다 써봐야겠죠 이걸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해놓으면 이거는 궁서체가 아니죠 자 이제 미음이 됐으니까 미음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비읍입니다 비읍은 똑바로 긋기 또 똑바로 긋기 약간 높이만 다르죠. 자, 여기서 연결해서 볼게요. 1, 2, 3, 4, 자, 확대. 1, 2, 3, 4. 이게 약간 오버 되는 게 멋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이렇게 오버 됐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좀 오버 되는 것이 균형입니다. 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아, 이건 아니죠. 그런 느낌의 차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2,3,4 이거밖에 없어요 비읍은 봅시다 할때이 비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릇에 뭘 담아놓은 모양이죠 처마 밑에 이렇게 낙순물 떨어지는 곳에 그릇 받쳐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 모양을 보면서 비읍의 모양의 이유를 깨달았던 것이죠 뭘 담는 거예요 어, 보자기, 바루, 밥그릇, 밥도 담는 것이고 법도 담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 영어로는 bottle, bowl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글이든 한문이든 또는 영어든 모든 문자의 기본 요소에 비읍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받침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비읍의 뜻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다 박치기, 박수 박수할 때 박은 한자에는 맞는데 원래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로도 배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그 정도로 하고 피읍이 있겠죠 피읍은 잘못된 경우를 한번 보자면 똑바로 둘다 내려놓으면 역시 미음에서 처럼 허리가 민자인 것처럼 보여서 네, 모양이 안 좋죠 아래를 살짝 조여주는 허리띠를 조여주는 기분 그러면 되는 것이고 자, 피읍을 옆으로 쓸 때는 이거는 가령 뭐 포쓸때 쓰는 것이고 파 라면은 이렇게 이거 기억나시죠? 다라면 이렇게 썼던 거 나라면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수 있게 그래서 자, 살짝만 빼는 거죠 너무 길 필요 없고 퍼 라면은 살짝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피읍이 가진 의미는 퍼진다는 뜻이에요 네, 퍼진다가 대표적인 뜻이고 평화라든가 피스라든가 풀 퍼져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도 퍼져가는 거고 슬픔도 퍼져가는 겁니다 자 쌍비읍 차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쌍비읍 이건 뭐 똑같은 거두개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뚱뚱하게죠 색칠하면은 뭐 쌍숏이나 이런 거보다더 뚱뚱하죠 그래서 애초에 면적을 좀잘 조절해 주면서 써야겠죠 뽕 이런 식으로 빼자하면 굉장히 뚱뚱하겠죠? 빼. 잘 좁혀서 쓰시면 아, 되는 것이고. 이걸로써 미음과 비읍과 피읍과 쌍비읍이 네, 끝난 겁니다. 자유로운 응용 몇 가지만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팝 맙소사 할 때, 맙. 등등. 몹시 할 때, 몹 정도까지. 이것도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 커뮤니티에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음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